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선장이 심장마비로 익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지급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9080 라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2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계약 보통약관 제18조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왕인은 어업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보험기간 내에 어선을 혼자 운전하여 8 0 0 m 도 떨어진 해상에서 정박 중인 동생 H 소유의 바지선에 도착하여 바지선과 선박을 줄로 연결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실종된 뒤 며칠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체검안소와 검시조서에서는 사인을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체 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수 없으며 위 선박과 바지선이 충돌한 흔적과 망인의 혈흔 등이 유관상 확인되지 않았으며 검시 조서에는 범죄에 기인할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전두부 피하출혈 등이 망인 사망의 원인과 관련된 것인지 사망 이후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따라서 위 선박 및 바지선의 흔적, 망인의 시신 상태 및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추락 및위 추락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망이는 사망하기 전원 관상동맥의 죽상 경화성 심장 질환 등으로 입원하여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탠드 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뒤이어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으며 3개월마다 심전도 검사를 받아봤고 약한달 전까지 열 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기록 감정인은 약물 방출 스탠드 시술을 받은 환자는 평생 심장 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회신하였으며 외래 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현재 흡연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하루에 반갑 정도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스탠드 시술 이후에도 흡연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망인의 치료 내용을 고려하면 망인이 평소 알아왔던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바다로 추락하였거나 실수로 바다에 추락한 후 심장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